안녕하세요 취직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시장이 거래소는 뭐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코스닥 쪽 2차전지 주들이 아직도 뭐 꿋꿋이 강한 그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도 역시 이제 2차전지 관련 주였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쪽에서 어사람들이좀 관심이 없는 이전의 관련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액은 광무부터 솔브레인까지 몇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오늘 보시면은 뭐 이지 포스코엠텍, e m 플러스 그래서 LFP 배터리부터 수산화리튬, 또 리튬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액은 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양극, 음극재가 있고 여기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온, 리튬 이온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액이 이 전해액입니다. 어, 그럼 어, 요 아래에 어, 이 전해 관련주들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무 24%대에 상승을 했고. 어, 현재가는 이제 4 4 0 0원대니다이 실적은 이제 나와주지 않고 있죠. 이 레몬은 계속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고 어, 얘 같은 경우 이두개 종목은 실제 이 실적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PBR을 보시면 이제 레몬이 37.65에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4천억대, 광무가 이제 1,800억대 수준에 와 있고 가장 낮죠. 얘가 오늘 움직임은 이제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천보 같은 경우 2조 4천억으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그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8% 급등을 했고 상신이는퍼 자체가 이제 14배 수준에 있는 게 상신이고 오늘 뭐 10% 이상의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도 3천억대 그래서 이 4천억, 3천억, 천억대에 있는 종목이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동화 같은 경우 이 PBR 보시면 1.56배죠. 얘는 이제 자회사가 전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은 이제 뭐 3.6%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대입니다. 그래서 1조 수준에 있는 종목들 PNT, NCM 다 1조대죠. 이런 종목은 2에서 3%대의 이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들 한번 사업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는 이제 엔켐의 니트륨을 납품하고 있는 광무. 얘는 보시면 순이익은 적자를 좀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죠. 매출액은 300% 정도 어 급등을 하면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횡령 관련해서 거래정지가 정지돼 있던 이 광무가 거래정지가 해제되면서. 어, 연일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레몬, 예전지 전해질 지지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어,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000원대에서 어, 지금 12,000원대까지를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 세계 1위, 또뭐 세계 유일, 뭐 이런 유일자, 뭐 일자 들어가는 종목이 이렇게 한번 상승세를 할 때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상신 EDP 얘는 전액을 담는 캔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는 이제 실적이 좀 나와주죠 매출액은 47% 증가 영업이익 66% 순이익 39% 증가 보면 은뭐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던 상신이 얘도 지금 19,000원대의 저항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상신 EDP 어, 첨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니튬 2차전지 전액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가객이죠. LC 식가객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어, 실적은 뭐 10% 감소한 실적을 보였죠. 어, 아직 이제 201선에서 아직은 이제 지지받으면서 움직이는 첨보. PNT, 얘는 롤투롤 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PNT입니다. 캠트로스 얘는 28% 이 순이익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죠 전액 첨가질감 첨가제 관련주 캠트로 동화기업 얘는 자회사죠 동화 일렉트로라이트 얘가 2차전지 전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점은 뭐그다 이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주가 움직임도 아직 5만원대에서 좀 반등한 동화 후성, 얘는 이제 259%, 실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높은 증가세를 보였죠. 리튬 염을 제조하고 있는 후성이, 어 그닥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닥 이렇게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솔브레인, 얘는 이제 이익은 10% 정도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